아 이런 저런 해도 뭐 어떻게? 아나 흐트러졌어. 어때? 슬퍼냈다고 그래 내가 알았어. 그러면은 나도 안 하려고 노력해보고 너는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진짜 노력을 한다는 거지. 난 다음에 수정 안 한다.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야 얼빡이 그만 찍으라고. 그거 어. 찍라고 아무튼 그럼 다음 컨텐츠는 뭐죠? 음료수 마시죠 음료수? 네? 참이실로? <웃음> 아니, 뭐, 아니 이게 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네? 토로는 끝났죠? 뭐. 아, 아, 아까 토론 끝났어요 네. 네. 마무리도 없이? 잘연디엥쌤아그래 <웃음> 네? 음료수 먹을 건데 뭐 먹을래? 잘했어. 잘했어. 음료수 뭐 있는데요? 몰라? 뭐? 네, 네. 아메리카노? 음. 나는 라떼 침으로 남으면 안, 안 되죠? 그냥 라떼? 우팀 리 아, 너무 잘했으면 아, 또 아이스라떼 라떼, 라떼 두개 꿈에 잘 나와서 주스 빨개라떼죠 꿈에 사기까다안되네 여러분 여러분 저희 음료수 이제 해야 되는데 다 뜯고 아 소래는 이 뭐야 이거나 먹자 물어봤지? 소래는 광고예요 야 우리 중학교 앞에 수나무 있는 그거 잘 가보고 오늘 대략 이렇게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싫어할 음료 많이 사놨거든요 누가 먹을지 카톡으로 결정하기 좋아요 좋아 오 재밌다 이거 먹으면 순수해요. 네, 이거 먹으면 나 나도 진보. 자기 투표 금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출마했습니다. 어, 아, 혹시 네. 원샷인가요? 에 네, 가급적이면 그걸 좀 추천드립니다. 아, 아니 화장실 아, 아, 몇번가게 하려고. 어뭐 이런 안 돼. 네, 너가 뭐 행동 안돼. 누가 싫어하는 게 많다는 게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 널 계속 괴롭히게 하기 싫거든. 난 망쳐주는 거야. 난 우리가 다른 사람 주지. 우리 이렇게 스위트. 뭘 스위트 이미 네가 다 망쳤는데. 나 걱정해줘서 고마워 준호 오빠 아니야 제 말씀을 진짜 영혼 없다 누구 따라 놓아요 지금? 아 그냥 나야아 그래? 여러분 생각 보내세요 제가 누구랬을까요 저는 처음 느낌 그대로 갑니다 김유진 정치질 하지 마세요 넌 인생이 정치야 정치에 눈통해야돼 잠깐. 아보였니다 네, 네. 자, 자준호 형님, 네? 형님만 딱 다른 사람을 찍었어요. 오? 나머지는 삼대3이 나왔거든요. 오, 아 너네 둘이 서로 찍었어? 아, <웃음> 아, 둘중한명 먹이고, 먹이고 싶은 사람. 준호 형님 골라주세요. 먹고 싶어? 어 맞아, 준호 형이 어, 먹고 싶어. 어? 준우 형 골라요. 네, 먹고 싶어. <웃음> 먹고 광고 따야 돼. 먹어. 와이. 어 예뻐. 괜찮은데? 어른아~~ 어잠야유진또좀게야 어, 잘한다, 잘한다. 마시, 마시, 오이~~ 너스페너 먹으면 어떡해! 너독까데아아데먹으 <웃음> 어떡해! 아정당하게게임서 먹는 건데 이거 너 먹으면 어떡해! 그렇다면 우리 다 돌려먹지! <웃음> 아, 아, 아, 아, 먹으면 어떡해! 아게다 망쳤어! <웃음> 아 미안해! 아, 게임 기획기획유도 뭐. 게임인데! <웃음> 그래서 맛 어때? <웃음> 맛있는 <웃음> 나도 <웃음> <왜>? 맛있다. <웃음> <그럼> 다행이야. <웃음> 아 대정아! 아 이거는 이거는! 저는 이거 좀 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 좋아하는데 좋아해. <웃음> 못 먹어. 왜요? <웃음> 야, 부정맥 때문에. 이렇게 필드로 이제. 아 유증옥 형이잖아. 유증옥. 우유도 들어가? <웃음> 네. 아 그럼 이거 뭐 이거 뭐나부정맥에설사 두만. 유준호 위준호 위준호. 한번 투표 해 볼까요? 네. 가 이게 제가 벌써 보이셨나요 네. 저는 식으로 고민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아 잠깐만 자기 투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 찍지 마세요. 아, 저하는 이거이운동 아, 자기, 음, 자기, 자기 자신. 얘 자기 자신했어요. <웃음> <웃음> 자 투표 결과 나왔는데 3대2대 2로. 오. 자 1등. 주만태. <웃음> <웃음> 대장가 뭐로 유명하냐면 공대색 네. 음료를 유명해요 아, 네. 네. 자판기에서 대장아보꼬는 네. 진짜 많이 먹어 근데 <웃음> 제가 좀안 잡는 줄아그럼잘않 같아 뭔지 아니죠? 한 번에 그냥 해까요주를오 네, 네. 이후로 아, 알겠라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먹고 오 <웃음> 아니 근데 아니, 아니 이거 맛 싶어 다른 거 먹지 않을까? 바럭 하시죠. 나 보자마자 아, 누가 믿지 못놀랐어나 이거 솔직히 너무 적외저 있다. 싫어하는 사람 있었어? 누구 싫어하지? 아, 그래서. 우리 아, 사... 음식에 대해서 호불호 확실하게 말해줬던 사람이 너밖에 없어. 유진밖에 이 없어. 나는 나는 민트 좋아해 아, 근데 저는 이미 투표가 끝나 가지고. 저도 아니, 끝났어요. 아니구나. 근데. 아니 난 진짜 지금 좋아... 딱나 진짜 좋딱나 처음 만났을 때 표정이 야나 아니, 아... 아니 아... 나같 저거 아... 맛있어. 어떤 게곱피야 이거 맛있어. 커피 이거, 커피. 이거 이거 왜 물어? 내 얘들아 투표하지 의외였어요. 의외의 결과인데 왜내표 밖에 안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물을 아니 근데 유진이 내 표고 연주 하소다. 어? 그러면어 <웃음> <웃음> 좋았다 좋았다. 좋은 지적이었다. 오마와 치약과 존나 나. 아너 불러도 돼. 가면그 또로로 소리 들려야 되는데? 에이! 이삭 있구나! 나도 먹어볼래. 나도 먹어볼래? 에이! 아, 아, 아, 아, 와! 놔둬! 이희기획자 특징을 하는뜨운다 머리... 아라고 아파 아, 아, 아, 죽겠네! 아, 저... 내 못하고 음, 때시바 아, 미안해. <뭐들> 아, 미안해. 아, 방진짜는데 미안해. 괜찮아, 나는 민초 안고한 거라서 아, 내 의도가 맞긴 해. 이야 진짜 의도가 이거였어 맥콜와 아, 추억이다 이거. 와! 알아 맥홀 알아? 자 이거 유진이가 좋대요. 맛있겠다. 유진이가 좋대요. 개좋아요. 유진이가 개좋대요 이거. 아, 진짜? 아, 다행이다. 유진이가 좋아하세요. 맨날 PC방에서 한두 번씩 시켜먹을 만한 맞아 맞아 맞아. 오런 맛. 다들? 오 잠깐! 오박비오 진짜? 오 대박 재밌겠다. 언니 이거 언니랑 나이스.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자 3파전으로 가려졌어요. <웃음>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의 표. 한 그게 한 당신입니다. 주세요. 당신이 응. 셋중한 명을 고르면 돼요. 마태루이 연준가? 뭐 어떻게 그걸 그렇게 귀신같지 않아? 딱그대 저는 골랐습니다. 오. 이까지 마시죠. 와 <웃음> 역시 여자친구 챙겨서 와, 나은 수구밖에 없어. <웃음> 우영 맥구이나한번 하고 <웃음> 먹어주면 안 돼? 우영 맥구리나! 괜찮네. 아니 근데 연준이 한 번도 안 봤어. 연줘봐. 세 번째야. 뭐야? 근데 <웃음> <아니>, 그냥 똥? <웃음> 아니 그냥, 똥, 그냥 사람 자체 <웃음> 이미 음식이... 나 맡아볼래? 나 이제부터 와봐. 아 <웃음> 똑같아 <웃음> <웃음> 야 그거 마시고 좋은 척 그렇게 한뭐 해줄거야? 어차피 먹어야 돼 먹어봐 맞아 <웃음> 맛있지? 배코 <에콜> 광고 따자 <웃음> 어이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야또나 <웃음> <웃음> 원래 예전에 실론티랑 대자 구분을 못했었는데 한 번씩 진짜? 먹어보고 구분할 수있거나 음... 대자와 타요 대자와는 네. 밀크치고 이거 그냥 홍차예요 홍차! 어. 아 홍차 홍차면 맛있겠네 아 그러면 뭐 바로 뭐, 투표하죠. 야 근데 밀크티가 뭐예요? 위에 홍차를 섞은 게 밀크티. 밀크티 어, 홍차 원액에 우유를 넣은 거. 결과 발표해 주세요. 외외로 모두의 선심으로 <웃음> 최반티 당첨! 와! 최반티 하는 사람은 진짜 착하다. 최반티 하는 사람 너무 착하고 어, 그냥. <웃음> 아고잘 생기고 어, 그냥 돌라서진할맛있아 근데 이거 실론티는 진짜 여름에 마시면 진짜 맛있어. 여름에 다 걸었다 뛰어가지고 밖에 아, 나가면서 딱그 다음에 아. 아. 아. 마시면은 그걸 아. 사람들에 쳐다봐요. 사람들 아. 그건 수정이야. 아, 실론티 마시네. 하면서 우서 울어로 본다니까. 집에 가서 집에 <웃음> 가서 혼자서 울어야겠다. 해가지고 울어로 봐요. 사람들의 <웃음> 시선을 실론티를 이용해서 끄는 거야. 정말. 넌 집에 서좀 울어야겠다. 이게 코코넛 워터거든요. 네. 코코넛 원래 암에 들어있는 물이란 말요 네. 네. 근데 이게 진짜 뭐 썩은 냄새가 나면서 아, 뭔가 네. 숙성된 느낌도 나기도 하고 아. 근데 미밍해. 어.. 미밍? 네. 제 표정 봐. 슉. <웃음> 자, 누군 누구 정해졌어요, 누군. <웃음> 갑자기 말 없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네, 네, 네. 자, 투표 결과. 둘둘둘이 네. 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줄둘둘이 이렇게 마셔는알았어 내가 그때 누나한테 이 있으신 자, 이제 이쯤에서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쯤에서 이 사람 투표 전정을 잠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호 6연속 최마의 투표. <웃음> <진짜>. <웃음> 아니, 난한 눈만 줘줘. <웃음> 자,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고른 3파전 공개합니다. 기율번 모두의 예상대로 유진. 야, 사실 맛있겠다. 너를 위한 콘텐츠였다고. 그러게, 그래, 그래. 실 네. 리액션이 또 아쉽겠다. 기번 모두의 기대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솔직히, 연도 한번 먹어도 됐어. 나머지 한명 모두 예상대로 숨어있는 박쥬. 박쥬! 아, 근데 갑자기 후보 들어보니까 셋다 맛있는 게. 맞아, 작아서. 맞아. 맞다, 맞 자, 그러면은. 어디죠? 어디죠? 오! 잠깐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 양이 많거든, 양이 많거든. 아,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아, 그냥 좀 덜어드릴게요. 아, 그럼 왜 덜어? 아 기획자에 의도로 하는 게 아, 있는 건데. 저, 저, 저, 저. 아, 기획자. <웃음> 기획자. 아, 기획자한테? 야, 채척국이다. 그만 그만 그만 <웃음> 그만 그만. 그만, <웃음> 그만, 그만, 그만 <웃음> 너아 셋이 나눠 먹으면 이 정도면 야, 어렸을 때 비눗물로 샤... 비 <웃음> <쌀, 쌀 웃음> <웃음> <우리 리플> <웃음> 잘 아, 때 어, 그래. 그래. 아, 어. 어때? <웃음> 아, 어때? 아, 어떠냐고 대답네 어떠냐고. <웃음> 얼마이거이클스 아, 그래. 주는 대신에 그거 토넘줄거 <웃음> <웃음> 자, 마지막. 완초. 어, 아, 이거 너무 너무 과루하는 거 아니야? 야, 어. 자다 취하게 하는데. 이게 나. 보면은 저는 이클립스 레시가 나고요. 이쪽에서는 약간 탱주? <웃음> 포카리스웨트라고 생각해. 자. 야, 야, 야! 왜 마눴어, 야? 야 자, 이렇게 거그로 물수 마시기는 끝냈는데요. 근데 다맛있는거 같아요? 에. 너무 많아요. 아, 맞아요. 도구 호반 있는 거지. 맞으면 아, 요아니튼 콧발라고 해요? 숙박왕이 <웃음> 이렇게 발전되는.. 연체 뭐하자? 다먹 하는거 아닌가? 다 먹게 하는거 아닌아 일절만 해! 일절만 하라 일절만 아, 일절만 하라 일절만 하고 고기 먹자! 오케이! 자 <웃음> <temporada> 오늘은 여기까지! <웃음> 안녕! <웃음>